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그, 그동안 상승했던 2차전지, 또 리튬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고, 또, 어, 2차전지 중에서는 SK이노가, 이노베이션이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나마, 어, 선방을 했고, 그 나머지는 이제 3D 낸드, 또 시스템 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 반도체, 펩리스 기업 외 8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 반도체 지금 상승의 배경은 또이 간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를 들여서 용인 남, 용인의 남사읍에 지금 제조공장 5개 또 소부장 팸리스 기업을 최대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거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 있는 기업들이 대거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6대 핵심과 제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 로봇 어, 이런 사람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어, 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 2차 전지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상승,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좀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어, 미래차, 어, 이런 종목은 아직도 이제 바닥권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 특징을 보시면, 어, 지금 신규 상장주인 미래반도체가 대장주죠. 지금 오늘도 역시 21%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 자람 같은 요런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은 좀나아지지 않았지만 알파홀딩스 같이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컸던 또펩니스 기업이라든가 다물이 QRT 어 이런 종목들 뭐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QRT도 오늘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썼고 실적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484억 상당히 낮죠 QRT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어 상승률은 이제 6%가량 상승을 했지만, 시가총액은 600억이 안 되는 아주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패스라든가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요 중에 이제 퍼가 좀 나아주는 종목이죠. 접퍼주는 이제 네패스 텔레치스 7배, 어, 퍼 7배 수준, 얘가 이제 5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이제 5천억, 2천억 되고, 또이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이 오늘 급등을 하면서 0.8% 어,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377조로 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시총을 가지고 있죠. 어, 이런 종목이 계속 이제 버티면서 이 6만 원대를 어, 더 이상 이제 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유통사입니다. 어, 지금 뭐 신규 상장된 이후로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오늘도 역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나서는 어, 미래 알파홀딩스 얘는 4천 원대에서 어, 지금 뭐 980원대까지 하락했었던 알파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담을 멀티미디어 얘도 펜니스 회사입니다. 어, 지금 뭐 계속 그 작년 연말부터 이제 상승하면서 계속 1 2 0 0 0원대 이제 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이제 도전하는 위치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릴지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상승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페스 얘는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후공정 회사입니다 요. 이 그리고 이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 후공정 중에 이제 패키징 분야의 기업이 내했습니다 얘도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어이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터지면서 이전 고점 부근인 22,000원대도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죠. 어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죠. 945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텔레치스, LX세미콘이 2대 주주고 차량용 반도체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제 순이익은 500%, 영업이익은 13%, 매출액 10% 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얘도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1 9 0 0 0원대의전 최고가 위치 때까지 지금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QRT 어 얘는 이제 신뢰성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기업 전문기업이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썼지만 윗꼬리가 좀 살짝 달렸죠 자람 테크놀로지 신규상장주 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 예, 반도체 ODM 전문기업입니다 펜디스 기업이고 어, 얘도 뭐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에 찍었던 이 고점 나인 부근에서 지금 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하면서 요 최고가 수준을 돌파할지 여기서 좀 밀릴지는 어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